요즘 대승기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음~ 그~ 요약해서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줄거리가 매우 중요하죠. 핵심 에피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 일체 모든 것은 나타난 현상 이전에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근데 이 근본을 불기 위해서는 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또 달리 얘기를 하면 법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체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본이 있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은 또이 양상이 있는데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생멸이고 그 하나는 진여다. 그 심진여, 심생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여의 세계는 근본 안에서 근본 안에서의 이제 진리와 같은 음, 모습. 미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생멸의 세계가 있다 심 생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진여도 있고 생멸도 있고 생멸도 있고 진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여의 문 진여의 삶을 살지 않고 생멸의 삶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생멸의 삶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괴롭고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괴로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진여가 없음 그러니까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실제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서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거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진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업 그러니까 이뭔 얘기냐면 스스로 지어서 받는다 인과 어, 짓는 걸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있지 않아요 어, 본래 있지 않는 것인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어 과보를 받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그것이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데 음, 그게 이제 정말 그 순간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뭐 두 가지가 길이 있겠죠 하나는 사랑을 성취하는 것 하나는 사랑에 실패하는 것 성취해가지고 살아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또 실패해서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순간에는 그게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나에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 착각 번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어,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잘 몰라. 공부가 돼 있으면 이걸 알아야 돼. 아이 이, 이 번뇌 이 괴로움이 망상이구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그 차원이 좀 수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멸의 세계와 진여의 세계가 있는데 생멸의 세계를 살아가고 진여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마명보살이 누가 부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멸의 세계와 친여의 세계는 어떻게 다르냐 생멸의 세계는 여러분들 사는 세계가 생멸의 세계니까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생멸의 세계는 고통이 있는 세계다 왜 고통이 있느냐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대적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라는 것은 어, 나가 있고 남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음이 있고 어, 또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고 청춘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어,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같이 수반되게 돼 있는 것이 예, 생멸의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 예,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둠이 있으면은 왜 괴롭냐? 어두, 그러니까 어둠, 두어 어두움이 아니고 어둠, 취함 어둠이 있으면 왜 괴롭냐? 돈이 생기는 것이 뭐가 괴롭냐? 돈이 생기니까 지키려고 괴롭고 잃을까 봐 잃을까 봐 괴롭고 생기니까 생기는 맛을 알아서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또이 어, 돈을 또더 생기면 은또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괴로운 건 뭐냐면 생겼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기면 생긴 대로 좋긴 한데 만족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뭐와 같냐면 비근한 경험으로 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정말 그뭐 음, 별식이라는 것도 없고 특별한 음식도 없고 하니까 네, 뭘 먹어도 맛있었어요 지금은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음식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그 음식이 풍요로운 상황 안에서는 뭘 먹어도 맛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넘쳐나기 때문에 맛을 못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취함이 있으면은 그 이상은 만족을 그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 세계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청춘이 있으면 반드시 늙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남녀가 있으니까 괴롭고 남녀가 이루어져도 괴로운 거예요. 왜 이루어지면 괴로울까? 이루어진 것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또 이름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사랑의 피크에 다다르면 그 피크에서 이제 점점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그 진여의 세계가 아닌 생멸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가 상적 세계는 이렇게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세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멸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여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진여의 세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성, 전체성, 보편성,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상대적 세계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라고 하는 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것은 괴로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 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괴로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진여의 세계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또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괴로움이 없는 세계예요. 상대적 세계가 아니니까. 전체성이라는 것은 남녀, 보편성이라는 건 남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남녀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여의 세계는, 즉, 특징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있을 것이냐. 응?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중생들이 이걸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음, 사실은, 그,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은 과거 시간에 우리에게 교육되어진 거야. 이해 돼요? 그게 상식이야 그게 상식 응?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은 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태양이 지구를 돌죠 응? 이게 상식이야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 믿,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봐요. 지구가 에,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24시간 이렇게 똑똑하네 어떻게 알았을까 24시간 걸려요 지구가 24시간을 돌면요 비행기보다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지러워요? 안, 안 어지러워요 응.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것은 신랑한테 충격받아가지고 뇌에서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운 것이고 이 달팽이관에서 윙윙 소리가 나서 어지러운 것이고 기운이 딸려서 고기를 못 먹어서 어지러운 것이지 지구가 돌아서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는 지금 비행기보다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에, 우리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믿겠어요? 뭘 믿겠어? 지구가 안 돈다는 걸 믿겠죠 지구가 둥그러워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니까 어, 그런데 지구가 둥그러워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둥그러운데 지, 지구는 지 둥그니까 둥그러운 거 보여요? 안보여 아무리 가도 평평하지 둥그러운 걸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이 아닌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 빼놓고. 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상대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근본 채 진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고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늦게 죽고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그러잖아요 다 다르죠? 응? 전부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다릅니다만 은 우리 몸뚱아리를 구성하는 구성요인들은 요 전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몸의 70%는 뭐예요? 물이죠? H2O예요. 어, 산소보다 수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 수소, 탄소, 약간의 인과 철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된 것이 자재명도 똑같고 보리성도 똑같고 혼압월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70억 인구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동양인이건 뭐 서양인이건 뭐 작은 사람이건 큰 사람이건 인간이 똑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생명체, 유기물들은 똑같이 개나 응? 나방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미물들도 똑같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내 말이 틀린가? 아들한테 물어봐 의대 다니는 아들한테 물어봐. 내 말이 틀린 거. 스님은 거짓말 안 해.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해. 어. 오늘날 과학은 전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똑같아, 다. 그래서 근본은, 근본은 원자로 되어있다는데 원자 이전까지는 얘기, 이제 과학의 세계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자까지, 최소 단위, 원자까지 만 얘기하는데 원자 단위로 가면은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에서 다 다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 다 사세 일심, 일심, 이문, 삼대, 삼대까지만 3대. 예, 하면은 삼대는 최상용이요, 근본체는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 드러나는 것이 전부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 뭐냐? 각기 용도가 전부 다르다. 각기 기능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요. 각기 기능이 다른 것은 다르게만 보이는 건 중생이고, 응? 어? 그것은 전부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체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세상이 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 들리는 것만 믿고, 그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많은그 이전에 근본세계가 있고, 근본세계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예, 생사윤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업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잘 들어 정취에서 오늘 잘 왔어 잘 들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중생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배웠어요 다른데 근본이 같다라고 배웠어요 본질이 같다라고 배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업성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업성 그대로만 그냥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야.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나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내 자식도 다르고 내 남편도 다르고 내가 어 뭔가 좀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도 다르고 다른데 그 다른 사람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의 업성에서 근본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 에너지로 돌아가서 그그 그 통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근, 공통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공통된 에너지. 이에 대해서 원예인지. 공통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내가, 내가 간절히 부처님 가피를 끌어내서 그 간절히 끌어낸 부처님 가피를 내 업성 이전에 근본체의 체를 통해서 그 상대 근본체로 가게끔 해서 그 근본체가 다시 또 현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성이 두터우면은, 업성이 두터우면은 고립돼서 사는 것이 고립돼서 사는 것은 상대한테 엄만 나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업을 소멸하고 업 이전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서 상대와 공유되는 그런 기운 근본체 어, 기운을 통해서 다시 예, 체에서 상으로 상에서 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은 자식에게 어, 영향이 가는 것이, 긍정적 영향이 가는 것이, 남편한테 긍정적 영향이 가는 것이고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이웃진 남자한테도 근본적 영향이 가는 것이지. 응?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저 보살이 그냥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저렇게 기도를 하네. 어떻게 하러 그거? 모를 일이지. <웃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스님 말이 여러분들이 잘 기도라는 것이 허황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 이치는 다 일찍 다 다지길이요 최상용이요 용상체요 응, 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근본 에너지를 가지고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불자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그 어, 신비한, 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뭐, 뭐, 뭐, 책으로 쓰라고 해도 12권 한 질러도 쓸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그,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인데, 호들갑스럽게, 조금 호들갑스러워요. 와있을지 모르는데. <웃음> 에막 반갑게 어, 스님 스님 스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들들이 아들이 교통사고 나는 게 영상으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정신 없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전화하고 왔는데 그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하나도 안 다치고 병원에서 싹 찍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 차가 다 부서졌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이제 믿기로 했어요, 이제. 이러한 거죠. 어, 이런 예를 든다면은, 우리 보살 하나가 혈액감에 걸렸는 혈액감. 혈액감, 이제, 투병 중에서, 이제, 막, 이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절에 다니 소용없다고 그러고, 절에 다니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 영험이 없다고, 뭐, 소용없다고 하는데요. 나 그런 사람 치고 가만히 보면요. <웃음> 그 똑같은 양상이 있어. 뭐냐면은, 절에 다니긴 다녀. 1년에 한 두어 번 다녀. 그러니까 기도 두어 번 다니거나 적당히 다니거나. 두어 번반 다니고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업을 뛰어넘어서 근본체로 돌아가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의 무슨 영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기도를 안한 거야. 그냥 몸만 다닌 거야. 그런 사람이 99%야. 응.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보살도 막 원방을 했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응. 그동안은 나이롱으로 했으니까, 응.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어도 죽어도 부처님 앞에 죽겠다 하고 기도를 한번 해봐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이 몸에서 막 불이 확 나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피 안에 있는 그 혈액 암, 그 종자여, 씨앗셔보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뭐냐 무슨 뭐 조상이 나타났다 이런 건 뭐냐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통한 하나의 그 영험한 것들은 충분히 예, 이 현상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업식에 갇혀 있는 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근본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려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내가 어렵게 얘기하면 한도 없게 한도 없이 어렵게 할수 있는 것인데 영가가 일테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영가가 지금 다른 세계에 태어났거나 아주 삼천대천 세계에 광속으로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멀리 있는 세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미쳐! 분명한 사실 이건 물리학자들이 다 이거 공감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으면 살이 나와요 뼈가 나와요? 뼈가 나오죠 겉거죽이 나와요 내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뭔 얘기냐면 은 엑스레이는 이, 이, 이 토, 통과 물질 물질 중에서 이 살가죽을 통과하는 거예요 살가죽이 없다고 하면 이게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뭔 얘기냐면 물고기가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바닷속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 물고기 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가진 업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공간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공간적 장애. 근데 근본은 뭐라고? 근본은 원자, 뭐, 근, 원자에서 뭐 이제 소립자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근본은 공이요. 공.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본은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세상은 텅 비어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세계 예,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이해하기는 제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어느 세계에 있건 간에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은 이 시공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공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업이 있어서 업의 결과물로 몸뚱아리가 몸뚜가리 있고 몸뚱아리가 있어서 물질의 장애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장애를 갖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 근본 에너지 그 에너지라는 건 시공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보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곳은 여러 근, 몸뚱아리로 가는 거예요 대비보살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근본,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장애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적 장애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 오늘날 뭐 우주과학에서도 적용을 하고 막 그래요. 이를테면 어떻게 우리가, 이를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갈 것이냐. 어?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광속으로, 어, 이렇게 간다라든가. 저항 없이 간다라든가, 다 이게 이런 이치예요. 저항 없이 우주선이 다른 세계를 탐험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꼭 있다라고 볼수 있다, 없다. 조건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네. 우주선이 <웃음>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가는데, 에, 서, 석유를 쓸까요? 태양열을 쓸까요? 뭐를 쓸까?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를 안 써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에너지 안 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가진 상식으로는 중생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 그 기준 안에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어? 이 육신을 뛰어넘는 업, 업의 세계 업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근본으로 가면은 이것은 근본 에너지는 얼마든지 장애 없이 저항 없이. 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에휴 예? 예. 폭포기 죽었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가가 다시 태어났는데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백중 때뭐 그냥 어, 해마다 백중 때 하는데 지금 한2 0여년 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것인데 하기 싫은 말어 괜찮아. 안 해도 돼. 뭐, 나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식을, 이때면 내가 한 10년 키웠는데 더 키워야 됩니까? 10살 때 버려! 왜? 아니, 그것도 괜찮아. 남편이 나한테 한 10년 동안에 월급을 갖다 주고 했는데, 이제 받지 마! 그럼 됐지. 아이, 참나. 중생은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은 근본적으로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힘의 균형이 있어요. 공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안 지으면 빚을 짓는 것이고 빚을 짓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는 라 것이 세상의 힘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가운데 예, 복을, 복의 을복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복을 짓는 것에 한 가지만 더 복을 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한 인연 업의 밀도 인연의 밀도가 있어요 따로 사세요 업의 밀도, 밀도. 인연의, 밀도. 인연의 밀도 자, 업 중에는 개별업이 있는가 하면 공업이 있어요 공업은 서로가 같이 짓는다라는 것인데 그 업의 밀도가 높은, 다시 겐다면 공업을 짓는데, 에, 밀도가 아주 높은 집단이 있단 말이야. 밀도가 높은 집단은, 일테면, 음, 우리, 우리 자재명, 밀도가 높은 공동체 집단이 가족이겠어, 아니면은, 에, 저, 미국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집단은, 소위 파동이 커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이 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엄청나요.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찢어벗고 난리가 나. 그 안에서. 이걸 공업이라고 해요. 공업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공업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내가 복된 행위를 하고 받고 가 아주 주고받는 것이 빈번하다라는 것이고 또 에너지, 근본 에너지의 공유의 공동의 업도 사실은 에,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인연 있는 존재부터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인류, 생명, 밀도가 높은 것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류까지 가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힘이 약해. 응? 거기다 생명까지 가는 건더 약해. 그러니까 복날이라고 탕 먹어도 괜찮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 어제부터 그냥, 한 2, 3일 전부터 그냥, 복날이라고, 삼계탕 먹어야 된다고. 누가 그러겠어?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삼계탕. 삼계탕, 삼계탕. 복다림을 해야 된다라해야 된다나. 된다나. <웃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업의 밀도가, 느슨하니까 그래. 근데 가족은 어때요? 공업의 밀도가 최상이에요. 최상.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를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공업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이, 파동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회수스님이 양심이 있으면 회수스님 위해서도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 그런데 그 파동, 파장, 에너지의 파워가 어디가 크겠어? 가족이 커. 어, 근데 스님은, 스님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스님은 어느 쪽이 크겠어요? 신자가 커요. 왜 신자가 크냐면 두 가지요. 하나는 가족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가족이 있으면 네가 가족을 우선한다는 라 것인데 이것이 집착애착이라는 거것 그러니까 중생에게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 또한 가지가 있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방식에 있어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내가 먹고 살면 별수 없이 상대를 위해서 목탁을 지우기도를 해줘야 돼 싫든 좋든 해줘야 돼 어?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것인데 내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냥 뭐 뻘짓거리하고 지 마음 좋, 마음 편하자고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게 간절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말기. 업의 말기. 제가, 여러분도 아는 신자인데, 뭔 암에 걸렸대요. 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잘안 왔는데, 다른 절도 다니고 잘안 왔는데, 거의 1년에 한두 번이나 오나 그런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의 스님이 영험하다고 천도제를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내줬잖아요. 딱 지내고 난 다음에, 에, <웃음> 그래도 아프지 않고 몇년더 사실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거든. 몇 개월 안 남았다. 3개월인가? 뭐얼마 근데 몇년더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정색을 하고 나는 천도제를 간절히 지내서 그래도 안 아프고 몇 년을 더 살게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예, 이게 부처님 갚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니는살수 있었다고 내가 참도주시면살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는데 정색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이미 가족들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미 진단이 다난 거야. 근데 몇년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에, 업을 약간 녹여서 완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하는 것인데 막다 죽어가는 사람을 금방 기도해서 살리고 이것은 말기는 안 되는 거예요 말기라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기는 그러지 않겠어요? 어, 뭐가 돼야 되는 그게 있는 거요 한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뚝도 무너지, 무너지기 전에 땜빵해야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땜빵하려면 저도 죽어 그 앞에 무너졌는데 가서 땜빵한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어, 이게 물리적 이치라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터지기 전에 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뭐 그냥 그러고 저러고 그 나무 엄마 가지 말고 나도 음, 폭포겨 일 터지기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대비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가도 듣겠습니다.